조롱소장 방인선입니다 <웃음> 화면에 얼굴에 완전히 제가 놀란 모습의 얼굴을 사진을 한번 찍어서 올려봤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어제 어제 하루종일 진행했던 연지 이구역 레미안 연지 어반파크 전 평형이 일반 분양이 완판되었다는 정말 스프라이즈한 소식을 오늘 전하게 되었네요 어,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또 조합은 물건이 어한 하나 둘셋네건 정도가 초롱소장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잠깐 한번 어 곁들여서 소개를 드려볼까 하거든요 <웃음> 먼저 조합은 입주권과 어 분양권은 조금 성격은 다르죠 그죠 분양권은 어저께 넣었던 것처럼 어, 계약금 정해져 있는 금액만큼만 입금을 해놔 놓고 당첨이 되신 분들이라 하면 어, 6개월에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 이제 거래가 형성되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계약금 들어갔던 그 10% 금액에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어, 1년에는 55% 2년차에는 44% 그리고 만 2년이 지나서 2년 1일째 3년차 접어들면 일반세율로 이제 거래를 할수 있는 게 일반 분양이고 대신 분양가가 어 조합은 입주권과 비교를 하면 가격이 그래도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이제 지금 오늘 소개 드릴까 하는 요 조합은 입주권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일반 분양이 하나도 없는 타입의 물건도 있고요. 그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14타입인데 47평형이고요. 층이 정말 최고의 층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4A타입, 84D타입 둘다 판상형의 매물이 또 각각 하나씩 나와 있고요 그리고 59A타입이 최고의 입지에 고층에 있는 물건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오늘은 어, 어제 일반 분양 완판을 했으니 조합원들의 비례율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그런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재개발 지역의 분양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또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레미안 어반파크의 이제 전체 나중에 다 배치되고 나면 앉을 그런 모습입니다. 맨 앞쪽에 있는 요게 105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쭉 이렇게 앞쪽이 동남향으로 바라보는 쪽이고 이쪽은 시민공원 뷰가 나올 그런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남서방향인데 연지자의 2차가 있는 그런 쪽 방향으로 바라보는 그런 타입입니다. 음, 전체 큰 그림의 입지는 여기가 연지 2구역이에요. 바로 밑에 연지 초등학교가 있고, 국악원을 건너면 요 밑에가 시민공원이 있습니다. 앞쪽 줄에 있는 114동, 114타입 있는 요런 동이나, 105동이 있는 요런 자리에서는, 직선거리로 걸으면 5분 정도의 거리에 시민공원이 있고요. 요 위에 보면, 부산 어린이 대공원대가 있죠. 어? 리플레스 어린이가 빠졌네요? 부산 어린 대공원이 되어 있네요. 어, 여기에는 어, 성지곡 수원지가 이제 안에 같이 있는데 정말 편백나무 숲으로는 부산에서는 어떤 가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민공원 앞에 이제 요 길이 어. 이쪽 길이 이제 부암고가차로를 넘어서 이렇게 가다보면 여기 롯데마트가 여기 있고요이 마트 트레이더스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은 다 차를 가지고 쇼핑을 다니죠 5분도 안되는 거리에 대형마트들이 이렇게 둘씩이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중학교는 초업중 초연중 이렇게 가까이 배치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부산진고가 있습니다 여기 부산진고 어, 어찌보면, 영원한 대장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완판된 그 파워가, 제가 볼 때는, 비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어, 레미안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이런 인지도와, 그 아파트의 고급스러움에 대한 어떤, 어, 사람들의 그 인정해주는 부분, 그런 게 시너지를 내서 완판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프리미엄은 6개월 뒤에 과연, 뭐 형성이 되는지, 된다면 얼만큼 되는지, 그건 조금 더 이제 지켜볼 일이고요. 일단은 굉장히 완판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죠? 음, 먼저 요렇게, 오늘 114 타입이 배치되어 있는 동이 여기 115동이거든요? 여기에 3호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4호가 있고 3호가 있는데, 어, 4호 라인은, 층이 이제, 요 옆동이, 어, 보통 한 17층 정도의 높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요, 요 동서 라인이 17층의 높이가 있어서, 17층보다 더 이제 위에 가는 경우는, 그 옆동으로부터 굉장히 또, 좀더 자유로움이 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쪽에 시민공원은 다 트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또사호보다는 3호 라인의 선호도가 더, 조금은 더 높겠죠. 그 그러니까 여기 3호 라인에 완전히 고층의 물건이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어 일단 114타입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84A와 D타입은 여기 103동 5호라인의 고층이 하나 나와있고요 그리고 D타입은 107동 여기 3호라인의 고층의 물건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가 이제 105동 인데 어 105동을 제가 확대를 안 찍었네요. 여기가 105동 자리거든요. 여기 1호 라인에 고청에 5구 타입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물건 4개가 다 조합은 입주권이고요. 물론 분양권은 6개월이 지나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죠? 비교를 잠깐 해보기 위해서 여기 5구 타입, 5구 타입과 84N자 A 타입에 요거는 일반 분양 가격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이 이제 다 이제 청수가 높은 쪽이니까 여기 보면, 다요 정도 바운드리에 들어갑니다. 어, 요 정도 바운드리에. 3억 7,400에서 3억 7,800 사이. 그리고 8,4 타입은 지금 나와 있는 해당 물건이, 어, 5억 300에서 5억 800 사이. 요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게 일반 분양 가격이고요. 여기에 이제 확장비하고 또 옵션을 더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어, 나와 있는 물건 중에 먼저 84A 타입, 103동 5호라인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 모든 걸다 포함해서 취득세, 그리고 9월 초에 계약금, 추가 분담금의 10%를 내거든요. 그거랑 이주비가 현재는 70%가 나와있지만 나중에 승계를 하실 때는 잔금치고 등기필증이 나오면 은행에 가셔서 이제 승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감정평가액의 10%는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승계조합은 지금 최대 60%까지만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다 감안을 하면 지금 들어가야 될 자금이 2억 2,750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집한채 얼마 정도에 해당이 되는지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건 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일반 분양 금액에서 어 아래위 뭐한돈 천만 원 정도 사이, 그 정도의 입지에 있는 그런 물건들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기본적인 스리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레미안이 조경을 굉장히 잘하고 전체 이미지를 굉장히 고급화해서 가져가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근데 구조는 뭐다 재개발 정말 지역이라 그렇기도 하겠지만 다 그냥 이렇게 기본 구조예요. 서리베이에. 이게 포베이면 참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 부산에 현재 들어서 있는 레미안은 지금은 다 이제 서리베이 구조로 설계가 다 많이 되어 있고요. 어, 온천 4구역이 유일하게 지금 아직 분양을 하지 않았고, 분양 계획을 가져 있는 레미안 중에서는 포베이 구조가 온천 4구역이 그렇습니다. 대신 거긴 조합원 분양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평균은 3억 7,500선이죠. 거제이 구역은 조합원 분양가가 3억 2,300이 평균이거든요. 한 5,200, 한 2,300 정도 조합원 분양가가 온천 4구역이 더 높습니다. 어 연지 2구역 역시도 같은 3이임에도 불구하고 어 조합은 분양가는 그제 2구역 보다는 한 4,500 전후 그 정도는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84D 타입 인데요 요거는 어 중층 중에서는 또 가장 높은 층이에요 전체가 33층이나 되기 때문에 요 해당 층이 중층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층에 해당이 되고요 어 모든 돈은 다 합하면 2억 2350 정도가 준비가 되면 하나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107동 3호라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나와 있는 것은 요거는 이제 5구 타입이죠 어, 105동 1호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 필요한 자금은 1억 9,350만 원이고, 요건 집한채 사는 게 3억 9천 한 700전후 치는 것 같았어요. 취득세 지금 내는 취득세를다 포함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어, 요 1호 라인이기 때문에 일조건 방해가 전혀 없고요. 어, 그 오브 타입은 101, 102, 103, 104, 105, 105다맨 왼쪽 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05동이 가장 연지초와 시민공원에 가까운 그런 동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게 층이고층이기 때문에 어 내가 일반 분양에 당첨이 된다 해도 요런 자리에는 요렇게 딱참하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요는 입주권 가져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한 그런 물건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115동 초고층. 여기에 114 타입. 어 제가 타입 어114 타입. 114 타입입니다. 만 47평형이고요. 연지 이구역 통틀어서 펜트하우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대장 타입이라고 할수 있겠죠. 시민공원이 정말로 발 아래 그림처럼 펼쳐지는 그런 자리에 입지를 회가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일반 분양이 전혀 없고요. 어, 다들 조합원이 가져갔는데 바닥 1층도 조합원이 가져갔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분은 정말로 전생에 이뭐 나라 구한 정도가 아니라 지구를 구하신 분 같습니다. 이 모든 걸다 포함해서 요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고요. 음, 일단, 일단은 일단 일반 분양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입주때가 다 돼갈수록 점점 더 물건이 좀 귀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왜냐? 신입주를 하시려고 손을 다 바꿔서 이미 사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어, 그리고 요 114타입이 요것 말고도 하나 지금 있는 물건이 114 플러스 상가를 하나 받을 수 있는 타입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여긴 지금 포스팅을 안 했는데 114 플러스 상가인데 요 114도 굉장히 고층이에요 고층인데 요 나와있는 요 매물의 프리미엄 정도를 빼면 상가를 정말 뭐 프리미엄 한 6천선에 살수 있는 그런 물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물건이거든요 어, 초기 자금은 요것보다 한 5천 전후 더보태면살수 있는 그런 타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 초롱부동산에 전화를 주시면 연지 2구역만 직급을 하는게 아니고요 재개발지역을 다직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연지 2구역 레미안 연지 어반파크는 일반 분양을 이제 완판으로 정말로 너무 멋지게 완판으로 끝을 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봤던 그런 지역입니다 비역세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레미안 단일 브랜드로도 분양을 했던 그런 단지이고요 어, 이제 이미 완판으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잘 했고요. 어, 또 이렇게 이슈가 되어 있는 이런 또 단지다 보니 초롱부동산에 매물이 그래도 따박따박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한테 없으면 또 구해서라도 다또 정리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어, 이런 물건이 여기 초롱부동산에 있으니까요. 어 쭈쭈비까지 가서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예비 당첨에 당첨이 됐는데 청이 너무 어 순간하고 좀 아쉽다 싶어서 계약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너무 멋지게 일반 분양에 좋은 동호수를 가져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114 타입을 기다리시는데 물건이 나오질 않아서 정말 애간장을 태우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두 다 전화를 다 주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제가 상담해드릴 수 있고요. 좋은 물건 또 있을 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 6개월 뒤에 이제 프리미엄이 과연 얼마가 형성될지가 하나의 관건이긴 한데, 어, 연지 이 구역에 내가 실거주로 반드시 꼭 하나 사서 실거주를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뭐 망설일 여지가 없죠. 그냥 하나 하셔가 들어가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피를 막 굉장히 높은 피를 받고 반드시 손을 털어야지 나는 입주는 절대 할 입장이 못돼 이런 분들 같으면 또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렇겠죠 어, 물건 있을 때또조롱 소장한테 전화 주시면 상담 야무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